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그동안 돈 파는 가게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느덧 구독자가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의 능력과 부족함을 생각하면 30만 구독자는 저에게 너무 과분한 숫자이지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또한 동시에 늘 죄송했습니다. 최근 한달 사이에 아마 눈치챘을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돈 파는 가게 동영상이 많이 부실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달여 전에 대상포진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대상포진 가운데 가장 고통이 심하다는 안면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지금 현재 저희 돈파는 가게의 구독자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부족한 동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앞다투어 시청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난 한달를 돌이켜보니까 제가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한편 부끄럽고 아 지금까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대로 한 것이 없구나. 반면에 구독자분들은 이런 행편에서도 여전히 저희 돈파는 가게를 사랑해 주시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음, 저희 돈파는 가게는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의미에서 저희 바인투자자문 삼성동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매주마다 10분 정도를 모셔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 형식이지만 사실은 다과, 즉 텀텀이 형편이 되는 구독자분들을 저희 사무실에 모셔서 편안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또 즐겁게 다과를 베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30만 구독자분들께 어 떠오르는 보답이 이 정도이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혹시 참석하실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 있죠? 링크를 클릭하시면 요일이 나오고 시간이 나올 겁니다 시간과 행편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돈파는 가게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사무실에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는지 물론 간단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 내리셔서 4번 출구를 나오시면 한 5분 정도만 걸으시면 저희 사무실에 아주 쉽게 올수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지하철 4번 출구에서부터 저희 사무실에 오는 길을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고 또 저희 사무실도 가볍게 안내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나오는 방향으로 그냥 직진하십시오 나오는 방향으로 그냥 직진하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사무실은 두 번째 골목으로 꺾으면 바로 보입니다 삼성역 4번 출구에서 5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4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나오시자마자 지금 골목 하나 보이죠 이 골목 첫 번째 골목이 있는데 이 골목을 가도 물론 저희 사무실에 올수 있으나 두 번째 골목을 이용하는 것이 아주 쉽고 간편하고 빠릅니다 4번 출구에서 두 번째 골목까지는 한 2분 내지 3분 정도 걸려요 제 걸음 기준으로 더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으나 대충 2분에서 3분 정도 걸립니다 건너편으로 보면 인터컨티넨탈 호텔 핸드백화점이 보이죠 어쨌든 이 길을 따라서 계속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 골목이 나올 때까지 자 이제 두 번째 골목이 눈에 보이시죠 두 번째 골목 꺾으면요 꺾으면 이 골목 끝에 바로 저희 사무실입니다 자두 번째 골목도 총총걸음으로 걸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골목을 접어들어서 저희 사무실까지 빠른 걸음으로는 1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천천히 걸을 쳐도 2, 3분 정도 그래서 삼성역 4분 출구에서부터 저희 사무실까지는 5분 정도면 쉽게 도착한다 자, 저희 사무실이 있는 빌딩이 보이죠 바로 오른쪽에 있는 빌딩인데요 1층에는 메가커피가 있습니다 물론 다음에는 또 어떤 가게가 들어설지 알수 없으나 지금은 현재 메가커피 손흥민이 모델로 나와 있네요 자, 이 건물이 저희 사무실 빌딩인데요 저희 사무실은 빌딩이 쌍둥이 빌딩이에요 똑같은 건물이 두개 나란히 있죠 쌍둥이 빌딩의 오른쪽인데 그래서 건물 중앙으로 들어가시면 오른쪽 빌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른쪽 빌딩으로 들어오시면 인포메이션 있죠? 5층에 바인 투자자문 돈판는 가게 자 오른쪽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저는 오른쪽 복도를 이용해서 주로 운동 삼아 걸어 올라가는 편이고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네. 저희 사무실은 5층 자 저희 회사 바인투자자문 로고가 너무 예포죠 왼쪽에 역삼각형 바인투자자문 바인은 포도능쿨을 뜻합니다 포도능쿨처럼 풍성하게 다 부자 되시라고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되어 있고요 자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실 투어 바인 투자자문 바인 로고가 있고요 인공지능 기반 하이브리드 자산관리 플랫폼 지금 저희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여기는 저희 직원분들이 근무하는 네, 스텝 부서이고요 어, 자리 비운 자리도 있고 여기는 주방입니다 탕비실 그래서 어, 세미나 겸다가에 오시면 여기서 맛있는 또 다과들이 준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 사무실 조금 소개해 드리면 여기가 대표실로 적혀 있는데 어, 제 방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주로 있지 않고요 여기는 이제 손님들 오시면 상담하고 하는 공간인데 제가 왜이 사무실을 몇개를 기다렸냐 지금 보시면 골목뷰 <웃음> 차분하게 도심 한 복판인데 이 골목 때문에 아주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을 몇개를 기다렸다가 입주했고요 여기는 제가 쓰는 책상 저는 여기에 주로 있지 않고요 저는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웃음> 짜잔 짠자 시계가 멋지죠 제가 애정하는 시계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유튜브 실버 버튼 10만 달성하면 주는 실버 버튼 1 0만은뭐 여러분들 때문에 진적 달성 했고요 저는 주로 어디 있냐 여기 바로 방송실에 있습니다 여기서 유튜브를 찍어요 책꼬지 <웃음> 익숙하셨죠? 양 옆으로 보이는 기둥은 방음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어, 소리가 울리지 않게. 흡입제죠, 흡입제. 여기도 그렇고, 음, 오른쪽 벽면도 그렇고. 자, 여기는 방송 장비들입니다. 카메라 있고, 또 조명도 있고, 뭐, 등등 이제 설치되어 있죠. 저는 여기서 주로 일도 하고, 업무도 보고, 방송도 하고, 여기가 제 놀이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 이왕은, 어, 임원실인데, 또 상담, 저희 직원분들이 상담하고 하는 공간. 자, 그러면 우리 세미나는 어디서 할까요? 우리 세미나는, 어, 세미나실에서 하죠. 자, 여기 보면 저희, 저와 제또 파트너들이 그동안 썼던 책들. 자, 세미나는 회의실이라고 있죠. 회의실이라고 이 세미나룸인데, 여기서 합니다. 예쁘죠? 세미나실도 한 10분 정도 오시면 딱 좋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을 초대하지 못하고 매주 10분씩만 선착순으로 <웃음> 예, 모시려고 합니다. 여기도 바인, 그죠? 그래서 바인하면 파인한다 바인을 만나면 바인, 편안해진다 <웃음>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사무실 투어까지 끝내고요 어떻습니까? 삼성역에서부터 저와 함께 저희 사무실로 잘 걸어왔죠 그리고 저희 사무실 간략하게 보여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매주마다 10분씩 모시고 감사도 할겸 또 좋은 정보도 나눌 겸 다가도 하면서 좋은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